안녕하세요 평안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제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 뭔가요? 월간 견적입니다 5월 월간 견적이 될 거고요 5월 22일자 일요일 단나와 재고 및 가격 기준으로 견적을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5월 말에서 6월 초 중순까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상호입공 TI와 6600 노멀 시리즈를 추천해서 제외했고요 3070과 2060 12가를 새로운 추천 제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가성비 비교했을 때요 놈들은 사기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미미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뭐, 쿨러 일부, 보드 일부, 뭐, 음, 그래픽카드 일부? 어, 변경되는 거? 그게 다예요. 나머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번 딸 견적으로 샀는데 아, 쉬워요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달 견적하고 저번 딸 견적은 진짜 큰 변경점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잡수는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40만원대 사무연 견적부터 60만원대 견적을 함께 보도록 하죠 4, 50만원대 인텔 그리고 5, 60만원대 AMD가 있습니다 이두 견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빠릿함은 4, 50만원대 인텔이 더 좋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과 그리고 멀티 작업 사용할 때이 작업하면서 뭐 다른 걸할때 예를 들어 엑셀 작업하면서 옆에 유튜브 띄워놓고 거기다가 에 디스코드 켜고 아니면 은 카톡도 하고 이럴 때다 했을 때는 AMD가 분명히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라면 이둘 중에서 어느 거 선택하려고 물어보면 은 5, 60만원대 AMD를 선택하겠지만 게임 같은 걸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단순한 반복 작업 그리고 좀 저사양 작업은 빠릿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 50만원대 인텔 견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4, 50만원대 견적을 보자면 인텔 i3 12세대 12100을 쓸 때는 50만원대 견적이 되고요. 인텔 i3 10세대, 9세대죠. 요거 1100을 10 쓰면은 40만원대 견적이 됩니다. 하지만 요것도 한 45만원 견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CPU 가격이 2만원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1 0 0 0팩 까는 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보드 가격에서 5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하셔서, 총 경적액이 한 7만원 차이 난다 보시면 돼요. 어, 4 0만대 견적은 한 44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될 거고요. 5 0만대 견적은 딱 50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됩니다. 그럼 조립공비를 포함하면, 48만원에서 55만원 정도의 견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건딱 하나입니다. 12세대 12,100으로 갔을 때는 꼭 600시리즈 보드 써야 됩니다. 그래서 h610n-k를 쓰시고요. 10세대 1 10 1 0 0을 썼을 때는 h510, 500시리즈 보드를 써야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꼭이 색깔을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드는. 얘네들은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쿨러써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혹시 소음이 신경쓰인다면, 이 s i M120 정도 쓰시면 소음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넣었는데요. 이거 홀스로 옛날에 넣어주신 분도 많았어요. 16기가 하나, 8기가 하나,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막 성차이 얼마 안 나요.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내장표 성능이 20, 30% 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CPU 성능도 한 7에서 많이는 15% 다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메모리는 짝수로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8기가 두 개를 넣든 4기가 두 개를 넣든 선택하시는 게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싱글로 넣지 마십시오 어 그리고 요는 그래픽 카드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견적이기 때문에 게이밍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 내장 그래픽이 메인보드에서 출력이 되는데 보드에 D-Sub, 파란색 옛날 구형 아날로그 포트 그걸 지원하고요. HDMI, 이건 디지털 포터죠. 요것도 지원을 합니다. 혹시나 주의사항이 하나 있긴 있는데, 요 디서버가 HDMI하고 막 둘이 변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니까, 러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변환할 때는 별도의 어댑터가 있어야 변화해야 되지. 혹시나 케이블을 뭐 RGB에서 HDMI를 바꾼다든지, RGB에서 d p 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 쓰시면은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꼭 그냥 양쪽이 똑같은 포트를 써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ms500 요거 500기가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250기가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한 25,000원 싸고 용량이 절반되니까 웬만하면 500기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무용도라 250원 충분한데요 하신분윈도 업데이트하거나 윈도 깔다 보면 은한 120에서 150기가 쉽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용으로 쓰더라도 사진 파일, 그니까 러 이미지 파일, 그런 건 아니면은 몇몇 문서 파일 이런 거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 용량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니까 러 500기가로 웬만하면 쓰시고요. 혹시나 뭐 몇천원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좀더 믿음직한 삼성전자 870 앱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천 차이에요. 파워 소비량은 실제로 저 i3만 단일로 꽂아 쓰시면 100W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300W 파워나 400W 파워로도 커버 되겠네요. 맞습니다만 3,400W 파워가 멀쩡한 품질 가진 놈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500이나 하이퍼케이 500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제품은 오랫동안 판매된 베스트셀러로서 뭐 현재 나오는 좀 개선된 제품들한테 약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불량률 사용상 불량률이나 초기 불량률이 적기 때문에 딱 요정도 가주면 좋습니다 근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에코 파워, 잘만 파워, 뭐 에너지 옵티머스 파워 이런 것들도 전격인데 그런 거 쓰면 안 되나요? 한만 원에서 15,000 싼데요 자, 만 원이나 15,000 더싼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원가 절감된 부분이 좀 있거나 QC 단계를 좀 생략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량률이 높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2만원짜리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이게 막 특별히 좋아서 넣은 게 아니라 전형적인 사무용 저렴한 케이스입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시디롬을 지원하는 케이스고요. 요거 말고 취향에 맞는 게 다른 게 있다면 얼마든지 넣어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제을 짰을 때는 만참백 100으로 짰을 때 50만원 정도가 부품가격이 나오고요. 만 100으로 짰을 때 44만원 정도 부품가격이 나오고요. 조립비는 가게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구매가는 대충 저기서 한 5만원 추가해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요 게이밍 PC는 아니고요 유튜브 감상하거나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그리고 매장 포스요 그 정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인강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게임은 롤드 옵션 탭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이밍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PC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AMD 60만원대 견적를한번 보도록 할게요 AMD의 4650G나 5600G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장 그래픽 성능은 거의 똑같고요 5600G가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이 십몇 프로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CPU 성능만 이번엔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괜찮적은 거의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 구매가는 단돈 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한 5,6만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다면 5600G를 가시고요 5 6만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4650G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기본 쿨러 써도 문제가 없는 CPU들이지만 다소 소음이 신경 쓸수 있기 때문에 알4의 M120이라도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드는 B50M-A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쓰셔야 뭐 사타포트나 M.2포트나 조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열판, 보드 방열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쓸수 있는 약간 고급질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MSI A510 M-A 쓰더라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이 저하는 없어요 다만 뭐 확장 포트라든지 전원부 디자인이나 방열판 이렇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크루셔메모리 8기가 두개를 넣어놨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캐주얼 게임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을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4기가 두개 넣지 말고 8기가 두개 넣어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싱글 메모리 사용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16기가 하게나 넣고 쓰는 거 절대 추천 안 드려요 꽤큰 폭으로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30% 정도 그리고 CPU 성능은 십몇프로 정도 하락이 생깁니다 아참, 마이크론 메모리 말고 삼성 메모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는 베가 7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B550 보드 쓰시면은 포트를 무려 3개나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DVI, HDMI, D-Sub, 웬만한 모니터에 들어 있는 포트를 다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음, 여러분이 A520 보드로 가면은 포트가 2개로 좀 줄어들긴 합니다 대략 1030과 비슷한 수준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는 플레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카드는 별도로 장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SD는 마이크론 MS500을 사용하는데 요거에서 5,000원 더버티면삼성전자870 앱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5,000원 버텨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보다더 낮은 뭐 250GB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차이는 얼마 안나는데 용량이 절반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말고 뭐 다른 더 저렴한 제품이 눈에 보이던데요 그거 쓰면 안될 걸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요 밑에 좀더싼 제품들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480기가 짜리 뭐 아니면 똑같은 500기가 짜리 보시면은 랜드 3 랜드가 좀 옛날 거 충수가 낮은 거 쓰고 있거나 아니면 디렛리스거나 아니면 컨트롤러가 너무 싸구려라서 불량률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게 마지노선 제품입니다 저 위로 가는 건상관없죠저 밑으로는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 솔직히 얘네들도 뭐 100W 조금 넘게 쓰는 수준이라서 그냥 하이퍼 K나 마니칼스2 쓰면 은 아주 넉넉해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300, 400W 파워 서도 커버는 되겠지만 걔네들 중에서 멀쩡한 품질을 가진 놈들이 없기 때문에 이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M60을 추천드리지만 이거 말고 뭐 C40이나 DK200 이런 거 쓰셔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닉스 루키 쓰셔도 쿨링에는 별 문제는 없지만 얘는 이제 쿨러 호환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M120 탈 거면은 이 케이스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4, 50만 원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기본 쿨러 안 쓰고 플러다실 거면은 이 케이스 지 말고 저 위에 있는 M60이나 DK200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5600G 본체는 5 5만 정도 나오고요 4650G 본체는 4 9만 정도 나옵니다 부품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조립공비 3 4만 정도를 보태면은 저거보다는 비싼 구매가 되겠죠 실구매가는 5600G는 6 0만 정도 그리고 4650G는 55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아주 캐주얼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본체가 적합하고요. 바둑, 포커, 롤, 카트, 스타, 오버워치 하옵 정도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i3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좀더 다용대로 쓰기에 적합하고요. 뭐 라이트한 포토샵 같은 거, 그런 것도 돌아가고, 이제 좀큰 용량의 엑셀 같은 걸이 아까 i3 쓰는 것보다는 좀더 빠릿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뭐그 외에 동일하게 매장 포스용, 간단한 사무용, 유튜브 감상, 웹서핑 다 가능하겠죠. 하지만 고사양 게임, 예를 들어 뭐 배그라든지 아니면 스팀 게임 중에서 3타러 아니면 오버, 뭐 오버워치도 상업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때는 대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신 분들은 90만원대 인텔 견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5, 60만원대 견적은 마무리 짓고 그러면은 중사양 게이밍 혹은 주식 0, 90만원대 인텔 PC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3 12100F. 요게 90만원 정도로 견적을 짤 때는 가장 베스트 CPU입니다. 다른 CPU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송조님요 5600, 이런 애들이 아까 조금 더좋다 그랬잖아요. 그래픽카드를 다하는 경우에는 이 5600G나 4650G보다 오히려 12100F가 성능이 조금 더잘 나옵니다. 다만, 12100F는 어디까지나 i3이기 때문에, 저는 6500XT부터 2060 사이에 그래픽카드 사용할 때만 이걸 권장드리지, 3060, 3060Ti, 심지어 6600XT, 3070 가면서도 1 2 1 0을 쓰시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래픽카드 성능이, 어, CPU 성능이 낮아서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 밑에 등급의 글카로 쓰는 거랑 별 탈은 없는 견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돈을 좀더 보태셔서 5600X나 5600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튼 CPU는 그래서 1100F를 2 선택했고요 기본 쿨러 써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신경쓰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RSI M120 2만원짜리 쿨러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는 기가바이트 DS3H를 추천드렸는데 지금도 그거 쓰셔도 문제는 없지만 비슷한 가격에 B6과 M-K가 다시 물건이 고 됐거든요 요거 쓰시는 게좀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아, DS3H보다 품질이 좋아요 요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다나와 가격 기준을 봤을 때 최저가는 그 DS3H랑 별 차이가 없는데 어, 샵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는 이상하게 만원 정도 더 높게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실제 구매가한 만원 정도 차이 난다면 기가바이트 DS3H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수스 프라임 H610도 있는데 송전 님, 660좀 비싸잖아요. 610 쓰면 안 돼요 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근데 H610은 B660하고 다르게 메모리 오버가 되지 않고요. 근데 다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i5급 업그레이드도 불능하고 더불어서 저 M.2 슬롯도 한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뭐 M.2 하나 더 달려고 할때 슬롯이 없습니다. 여러번로 봤을 때 H610 M-K는 대략 2, 3만원 차이 나는데 품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 H610이 아니더라도 다른 H610을 들고 오더라도 H610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웬만하면 B660 M-K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크루션 DDR4 3200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삼성 메모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가격은 5,000도 차이 나고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메모리 오브은 마이크론 메모리가 조금 더잘 되지만 삼성 메모리가 초기 불량률이 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가 6600이 아니라 2060이 들어갔어요 2060 1 2기가면 6600이랑 거의 성능이 비슷한데요 2060이 뭐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다용도로 쓰기에도 좋고요 6600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 게임 용도로 썼을 때는 2060하고 성능이 비슷하지만 요걸 뭐 작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거보다 화상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다가 아직도 드라이버 문제가 조금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 안정적인 2060 쓰시는 게여러분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다면 좋을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지금은 2,3만원 안팎으로 6600가 좁혀졌기 때문에 6600 쓰지 마시고 2060 12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60 12가는 제가 이제 펠리 거랑 벤투스를 넣어놨는데 이거 두 개가 막 좋은 제품이라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 현실점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 넣어놨고요 요두개 품절되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제품이 뭐냐면 스톰 맥스얼이죠 이거 물건, 물량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한 위에 제품보다 2만원 비싸요 s 센스 같은 경우는 에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예산이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돈 만원 아끼지 말고 만원더 투자해서 하이닉스 P3을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력 소비량도 낮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불량률 낮아요. 이거 천 단위로 팔았는데 불량을단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그은런데엔다툴 맛보고 싶다 싶으면 키오시아 키오시아, 엑셀리아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 지금 품절 직전이고요. 아무래도 하이닉스 P31의 품질을 그리고 성능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P31 쓰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FSP 하이퍼 K600이나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600 쓰시면 충분합니다 CPU랑 그래픽 카드랑 다 같이 합쳐도 300W 내외 정도로 전력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저 정도면 아주 여유가 있겠죠 소음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성준이 그러면 500W 쓰면 안 되나요? 사실 500W로도 도아는 갑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팬 소음을 좀덜 시달리고 고주파도 좀덜 시달리고 좀더 길게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600W 가시는게가격 차이가 너무 없으니까 많은 정도더 주면 되거든요 좋을 것 같아서 600W로 증가시켜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써도 되고 M60 써도 되고 C40, 뭐 C60, 어, 카이저, 에어 이 중에서 마음껏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루키 케이스는 이제는 그래픽카 달기 때문에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쿨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12100F 2060 1 2개로견적짜면약 93만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조립공비를 포함하면 90만원 중후반쯤 될것 같습니다.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심지어 여러분 그 이거보다 조금 고사양인 게임들도 돌아가긴 해요. GTA5 같은 것도 돌아갑니다. 다만 CPU 성능이 아무래도 i3라서 조금 떨어져요. 뭐랑 비교하면 12400이나 5600X랑 그래서 게임 하면서 뭔가 다른 걸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성능이 2060 12가 니까 프레시디에서 어지간한 게임 돌아가기에 적합한 거지. q 시디로 중상업으로 막 게임 하기는 어려우니까 q 시디 모니터는 구매하지 않는 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간단 사무용이나 유튜브 감상, 웹 서핑 이런 거는 충분히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은 적당히 가정용 PC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CPU 성능을 조금 더 올려서 이제 포토샵도 제대로 해보고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하며 f 시 d 에서 상업으로 게임할 수 있는 견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00만원에서 11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인텔 견적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110에서 120만원대 이리적 둘이 같이 보죠 AMD는 5600X나 5600노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원래 둘이 가격차이 거의 없었거나 5600노멀이 더 비쌌는데요 얘네 둘이 성능 차이는 딱 0.2클럭 차이 나거든요 게임에서는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작업성능만 한 5% 정도 5600X가 좋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 음, 지금 보면은 한 만원, 만오천원 차이 나니까 가성비적인 선택은 56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 나는 그래도 뭐, 조금 더 좋은 거 쓰겠다. 만 원, 만 오천 원 밖에 차였는데, 하신 분은 560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조금 더쓸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지만, 약간 더 돈을 쓸수 있는 분, 한1 0만원 정도. 그런 분들은 이 12,400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쿨러는 둘다 동일하게, M120이나, 팔라딘 400 쓰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기쿨 쓰지 마세요. 기쿨 쓰시면은, 소음 뿐만 아니라 성능자도 조금 있습니다 심각하진 않은데 약간의 성능자와 대충 한 3% 정도 까져요 3-5% 에서 그리고 소음이 꽤 크게 들려요 그래서 여기 이마제 쿨러 다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AMD로 가셨다면 EXA3 이고 요거 쓰시면 진짜 가성비가 좋고 아니면 확장성 좀 생각한다면 b 5 m M-A 쓰시면 되고요 전기력 좀 아끼고 좀더고 품질의 보드를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옵션, 렌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그러면 스틸레전드 가시면 됩니다. 5,600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14,400을 선택하셨다면 인텔을 가고 싶다면 그럼 보드는 B6과 m K 혹은 B6과 M-시 게이밍 X 쓰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이 프라임 B6과 m K는 전원부가 깃박 게이밍 X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하지만 깃박 게이밍 X가 확실하게 전원부가 좋기 때문에 차후에 얘는 i7, i9까지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있다면 게임 X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M.K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둘 중에 아무거나 가시면 되고요. 어느 쪽 견적이든 원하시는 거이 D4 메모리 3 200짜리 넣으시면 됩니다. 어, 그래픽카드도 동일합니다. 둘다 2060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한 10만원 더쓸수 있다면 그러니까 100만원대가 아니라 110만원대 110만원대가 아니라 120만원대 그렇게 더쓸수 있다면 은6 6 0 0 XT 쓰시면 됩니다. 성능은 6 6 0 0 XT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분명하게 한 등급 혹은 어, 한 등급 반 이상 높기 때문에 프레임이 더 나올 겁니다. 다만 6 6 0 0 XT는 작업용도 쓰기에는 다소 호환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드라이브 문제 때문에 가끔 깜빡이 증상이나 블랙스크린 아니면 듀얼 모니터 쓸때뭐클럭 고정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고 사용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초보자는 그냥 2060 쓰십시오 ssd도 동일합니다 970 에버플러스 아니면 하이닉스 p31 추천드립니다 땅 그냥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하이닉스 p31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 전류 소비에 낮기 때문에 방열판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쓸수 있어요 970 그러면 방열판 꼭필요한가그렇지 않습니다 970도 하단에 구리 스티커를 붙었기 때문에 방열판이 있는 거나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둘이 분량률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P31 이 온도가 더 낮고 전기 소비량이 낮은 거맞기 때문에 속도가 똑같이 나온다면 P31 우선 쓰고 P31 이 품절이거나 너무 비쌀 때970 에버플러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 파워 쓰시면 은 2060이든 6 7 0 0 x t 든 커버가 되기 때문에 600W 파워 쓰시면 되고요. 마니크리스트 풀체인지 600이나 시소니 A12 600이나 마이크로, 그, 하이프 K, FSP 600W나, 뭐, 이쯤에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발 좀, 잘만, 뭐, 에코, 에너지 옵티머스 이런 거 꺼내들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걔네들 확실하게 불량률이 높아요. 지금 제가 추천한 거에 비교해서는요. 싸고 좋은 제품이라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PC는. 비싸고, 구린 제품이 있으니까 그것만 피하시는게 현명한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C4060, 데이븐 카이저 에어 좀더 비싼 거 보면 은 H8, P1000 요즘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5200나 11400은 사실 게이밍 용도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멀티 성능이 11400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 포토샵 한다든지 간단 영상 편집할 때는 12400이 약간 더 유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가성비적으로 5600X가 좀더 좋습니다 거의 둘이 실 구매가가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FHD로 어지한 게임 60프레임, 70프레임 이상 뽑아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단한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하드한 엑셀도 잘 열리고요 포토샵 같은 거, 라이트룸 같은 가격에도 적합하고 주식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용도로 진짜 적합하게 쓸수 있는 그런 PC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 6 0 0 x 에 206012가로 하면 부품가격만 97만 원도 되고요. 인텔 1 2 4 0 0 f 에 206012가로 하면 부품가격만 107만 원정니다 진짜 딱 10만 원 정도 차이나요. 그리고 6600X로 변경한다면 여기서는 대략 110만 원 여기는 대, 대략 120만 원 정도 되는 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이나 아니면 취향에 맞춰서 가성비적인 선택이냐 약간 더 성능이 높은 선택이냐 어,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100에서 120만원대 견적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은 200만원대 견적 한번 보도록 하죠 200만원대 견적가면 속도는 뭐가좀 다른데요 음, 200만원대 견적부터는 확실히 멀티 성능이 월등히 좋아져요 저 앞에들하고는 막 40% 이렇게 차이나요 심하게는 50% 정도요 그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 편집을 좀 하드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할 때도 깡클하이 높기 때문에 스캘핑, 초단 타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유리하고 그리고 포토샵 같은 데서도 확실하게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가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저사양 게임 하더라도 프레임 방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이2 0 0만견적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 옵션도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높게 쓸수 있는 그런 견적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200대 견적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마이 600k나 k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게임의 성능도 좋고, 멀티 성능도 좋아요. 영상 편집 음악 편집 렌더링, 뭐, 주식용 다 다용도로 쓰기 좋고요. 여러분이 뭐, 한 20만원 정도 더 투자하겠다면, 1,700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f랑 f 아닌가랑은 그냥 내장 그래픽 유무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여러분이 지금은 그래픽카드 다 살기 때문에 그냥 F버전 쓰시면 되고요 퀵시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영상 편집할 때 추가가속을 해주는 건데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만 이제 어요거 F 말고 노멀 버전 그냥 12700이나 12600K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내장 그래픽이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픽카드 고장 났을 때뭐 잠시 대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량 유무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여러분 뭐 그냥 F 보드 안 쓰시고 노멀 보드 쓴다 하더라도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제가 마이 500도 넣어놓긴 했는데 이마이 500은 현실점에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왜넌안 돼요? 어 주식용으로 혹은 고사양 사무용으로 그래픽카드 안 달고 쓰신 분들은 이마이500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튼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200이면 12600KF 가시고 그리고 220이면 1 7 0 0 f 선택하십시오 쿨러 같은 경우에는 i5 등급은 팔라딘 400으로 다 커버됩니다 아니면 i c 4 6 0으로다 커버돼요 하지만 i7, 1 7 0 0이나1 7 0 0 f 사용하신다면 적어도 RC1700이나 어세신3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신 못 차리고 또 팔라딘 넣는 사람 가끔 보이는데 팔라딘 넣으면제 성능 안 나와요 제가 장담한는데클럭 까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i7은 좀더위급플러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추천한 건 원래 이 터프 h670 프로 인데요 그 중에 인텔앤 컴퍼니 이거 쌀 때는 23만원에 살수 있었고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25만원에 살수 있었는데 지금 품절이에요 품절이기 때문에 이거 못 사니까 현시점에 가장 추천한 제품은 b 6과 m p l u s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스펫에, 어, 방열판도 큰게 달려있기 때문에 i7급 쓰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i9까지도 커버되는 고품질 보드입니다. 다만, 아이보라 제품은 쓰지 않으시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AS를 잘안 해줘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태클도 많이 걸리고요. MR에서는 코이시나 인텍꺼 쓰시는 게단 뭐 5천원이 더 비싸더라도 여러분의 AS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성비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B66과 M' 게이밍X나 이번에 새로 나온 B66과 M' 엘리트 쓰시면 드라이브 모습에 썼지만 이 B66과 M' 플러스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2만원, 3만원 정도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날 때는 5만원까지도 차이 나요. 어, 성준님, 그럼 무조건 2번이 우선 선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코잇이나 인텍에 비교하면 아무래도 기가바이트 수입사가 AS가 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돈 값어치를 보기보다 이제 안정성이나 AS를 조금 더 본다고 쳤을 때는 아수스 선택하시는 거고 저는 가성비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가바이트 게이밍 이거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혹시나 마이치 600k는 오버가 되잖아요. 오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라임 Z60P 은 정도만 사셔도 충분히 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되고요. 어, 뭐 MSI 보드 중에는 쓸만한 거 없나요? 물어보시면 가끔 인데그 MSI 보드는 B6과 M-A 정도 쓰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i7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다. i9 쓰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 메모리 8기가 두 개. 오버클럭 안 하고, 그냥 꽂아서 바로 사용하는 기본 램. 선택할 때는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하신다고 하신 분은 16기가 두 개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용도 쓰신다고 하신 분은, 요, 팅그루 t 퍼스 델타 메 d e CLC8에 3 6 0 0짜리 쓰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모든 보드에 호환이 가능하고요. 다만, 12600K 전용입니다. 12700이나 12500. K가 붙지 않은 이런 제품들에게 사용할 때는 XMP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번 중에 한번 꼴로 안 되기 때문에 이3600 메모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600K 혹은 12600KF 쓸 때만 사용 하십시오. 그리고 3번에 있는 팀그룹 티크레이트 3200C14 이 e 스퍼트 OC 메모리 혹은 G 스킬 3200C14 플레이어 X 메모리 이거로 수동 오버하는 것도 11700 노멀이나 1 2 5 0 0 노멀은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SA 전압 고정 문제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은 12600K 쓰시는 분들만 이거 선택하십시오 밑에 주의사항 다시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600XMP 메모리나 3 2 0 0 c 1 4 수동 5번은 11700 노멀에 넣지 마십시오 잘안 먹습니다 그냥 11700 노멀은 3 3메물리 쓰십시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1 2 0 0 k 부터는 성능자가 그리 심하지 않게 3080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지금 3080 벤투스 12GB 버전이 1 2 0만 정도에 싸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게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저게 품절이 난다면 그 다음 가성비 선택은 기가바이트 3080 비전 1 0기가입니다 이게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1 2기가가 보통 성능이 한 4, 5% 더 높기 때문에 후자 선택하는 것보다 전제 선택하는 게 가성비가 좋겠죠 아 어, 벤틀 시리즈가 쿨링도 별 문제 없고 뭐기판 레퍼런스 기반이라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어, MSI 제품이니까 다서 AS가 미흡하고 그리고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럼 선준님 추천 제품 따로 없어요? 조용하고 AS 잘 되는 거 그런 애들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추천 제품을 묻는다면 어, 터프나 터보제 우선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추천은 슈프림 AS가 다실떨어지라도 워낙 품질이 좋기 때문에 슈프림을 추천드리는데요 얘네들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웃음> <웃음> 여러분 살려고 보면은 어 그냥 배트 써야겠네 되 생각이 들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어... 3080은 220에서 230 견적이 넘는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아그 정도는 돈을 못 드려요 200짜리 견적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3070Ti에 10, 1600K 가면은 200 견적이 됩니다 3070ti는 지금 보면 블랙 에디션이나 터프 이둘다 좋은 제품이에요. 둘다 좋은 제품인데 괜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어 저는 200도 안될것 같아요. 한 190에 어떻게 못 맞추나 하신 분들은 이 엔텍 3070 블랙 에디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7 0중에서 가장 가성비예요. 이거랑 이거랑 사실 뭐 8만원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혹은 6만원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70ti를 가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뭐예산이 200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3070 가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3 0 7 0 t i 는 어때요? 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3 0 7 0 t i 대부분 다 품절이고요. 가격이 70만원, 이미 후반에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80만원이에요. 그걸 빼는 그냥 70ti 가는 게 맞습니다. 자, SSD 같은 경우에는 P31, 혹은 PM9A1,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 7 0 e v 는 어디까지나 P31 품절났을 때 대처폰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ia s h 는 여기서는 이제 더 선택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둘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데요? PN9A1은 다소 AS 기간이 짧은 대신 980 프로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P31은 980 프로보다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AS가 길고 훨씬 분량률이 낮아요. 제가 PN9A1이 한1 0 0 0단이 썼을 때 분량률이 3개였을, 3개였는데 P31은 1000개 넘게 썼을 때 분량률이 1개였으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좋은 제품이니까 마음껏 쓰시고요 혹시나 다른 SSD 뭐 괜찮은 거 있는 것 같은데요 P41은 어떡해요? 뭐 p 4 1 요새 신제품이니까 아직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누적, 누적 데이터가 쌓여야 이러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외에뭐530 같은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뭐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 제가 딱 허용하는 수준은 980 프로 980 노멀 추천 합니다980 노멀 좀 싸다고 자꾸 넣으시는데 980 노멀은 디앤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벤치 돌렸을 때는 점수 잘 나오더라도 걔 조금 하드하게 쓰면 확실하게 성능떨어지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안 드리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 메모리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천 안 드리고 웬만해서는 P31, PM9M1 둘 중에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아까 그530 이라든지 어, 그래픽카드를 여러분 3079이나 3 0 7 0 t 에 쓰셨다면 파워는 750W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니클래시2 750 풀모듈러 그냥 제품 말고 그냥 제품은 OEM 공장이 다릅니다 서파 OEM, OEM인 750 풀모듈러 쓰셔야, 쓰셔야 확실하게 성장 불량이 아 낮고요 아니면 시선이 GM750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GM750은 다소 좀 비쌉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많이 3 0 8우 쓴다 그러면은, 시선닉 포커스 GM850 쓰시거나, 마이크로니스 850풀모듈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둘이 사실 성차이 크게 안 나거든요. 시선닉게 조금 더 좋긴 한데, 진짜 별 차이 안 나요. 혹시나, 나는 소음 좀 쉽게 쓴데, 성조님, 고주파 조금 작거나, 아니면 파워 팬 소음 좀 작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거 GX1000 쓰시면 됩니다. 3070에 마이크스 600K 썼을 때, 평균 전력 소변에 500W 채못 미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제넘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뭐 GX1000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로 G프로 1000 쓰시면 은 펜이 안 돌아요. 안 돌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조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순행을 쓰시겠다면 해치8 쓰시는 거 괜찮고요. 공냉 쓰시겠다면 P1000이나 아니면 L600 가는 게 괜찮습니다. 순행 쓰는데 좀더 고급 제품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3000M이나 옆에 있는 DLX21 메쉬 타입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선택했을 때 12500에 GPU 없이 사무용 그러니까 고사양 사무용 혹은 주식용도 쓴다고 하면 은총 비용 8 3만 정도 로 빠지고요 12600K에 B6과 N-A 쓰고 내장 그래픽 포토샵이나 주식, 하단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약9 2만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조립비 포함하면 실 구매가는 뭐 95만원, 8 6만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게임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1이 600KF와 3070Ti 조합을 하면 1 9 3만 정도 부품 가격, 그리고 조립비 공유비 포함하면 한1 9 5만 정도에 여러분 실 구매를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이렇게 쓰시면은 대부분 게임을, 고사양 게임을 FHD 풀업으로 불편함 없이 잘 즐깁니다. 혹은 QHD 중업, 중하업으로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이을 보시면 돼요. 물론 저는 QHD를 쓰시다고 하면은 이 3070이 그냥 마지노선일 뿐이지 권장은 3080을 추천드립니다. 3080 과야 상업으로 게임 프레임 막70 이상 막 뿜어주면서 QHD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HD 상업을 한다. 하실때는, 요, 1이6 0 0 k 에 4080, 그 850W 파워 넣고 짜면은, 요, 223만원. 그 12700을 넣는다면, 한 236, 7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짰을 때, 멀티 성능은 솔직히, 12600KF나, 12700F나, 큰 차이가 안나요. 12700F가 한 10% 정도 좋습니다. 10% 정도 좋아서, 그 작업 용도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고 최소 프레임 방어를 오버를 하지 않는다면 마이 700F가 조금 더잘 합니다 뭐 그냥 미묘하게 더좋다 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둘다 좋은 CPU이기 때문에 포토샵 영상 편집 다 용도로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7 0 t 로 왔을 때는 FHD 프로 그리고 8 0 왔을 때는 QHD 상호 완전 프로 말고 4급 정도로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PC들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게 인텔 220부터 대략 230만원 견적 여러분한테 보여 드릴고요그 다음은 조금 더 가성비를 잡고 쓰는 AMD 견적 보여드릴게요 170에서 20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5600X 그리고 팔라딘 400 혹은 RC410 이렇게 짜시는 거는 170만원 견적이 되고요 5800X 플러스 레드빗 자 5800X는 웬만하면 이런 팔라딘 400이나 RC410 쓰지 마십시오 온도 못 잡습니다 이 때문에 레드빗 280좀 고급 클러스겠다면 크라켄 X63 쓰셔서 짜시고요 보드는 둘다 B50, 터보 플러스 요거 권장드리고 좀 고급 보드 쓰고 싶다면 은뭐 박교포 같은 거 쓰면 될것 같아요 게임 엣지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가성비로 쓰고 싶은데요 그럼 뭐 e x a 3인 거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짜시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가 1로 적혀 있긴 하지만, 이거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팅그룹 메모리 CL18에 3600 델타 메모리 쓰십시오. 요거 8기가 두 개일 땐 10만원이고, 1 6개가두 개일 때, 작업부터 같이 한다면 1 6개가두개 가면 좋거든요? 고럴 때는 2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걸로 가시고, 발리스틱스 기존에 수동오버하기 위해서 추천하던 제품이 완전 품절이 나버렸기 때문에, 수동오버를 하시겠다면, CL16에 3600짜리 발리 스틱스 메모리 있습니다. 요거 쓰시면 가성비 있게 수동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개씩 팔기 때문에, 두개 사서, x m p 넣고 쓰든, 수동오버 하든, 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여기는 극가성비 견적이라고 적어놓은 만큼, 3070 블랙에디션. 현 시점에서, 70이나 70Ti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요거 쓰시거나, 이게 품절나면은, 3070Ti 블랙에디션이나, 아스터프 3070Ti 5C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부 다 100만원 채 하지 않는 모델이고요 충분히 FHD에서 최고 사양 게임을 잘 돌리는 그런 그래픽 카드들입니다 SS 세팅에는 아까 같은 뭐 앞에 이유를 들어서 P31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리고 좀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PN9A1을 쓰시면 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싶으면 살짝 돌려서 여기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구치과 에버플러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31 품절일 때나 쓰시고요 980 노멀은 아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디램리스라서요980 프로는 여기 견적에도 한번쯤 넣어볼 만해요 근데 조금 비쌉니다 고성능 고품질 파워 같은 경우에는 750W 마이 클래쉬 투 풀모듈러 풀모듈러 아닌 거는 뭐라 그랬죠? 서파워임이 아니다 그래서 풀모듈러 쓰시고요 fsp 하이드로 g 프로 750도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예산이 부족하다면 가산비 선택으로 마니카리 스투 700원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한번 눈치껏 보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 이름 5800x 시 고르셨다고 하면은 3000m 타이탄 가시거나 dlx 21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이 아까 5 6 0 0 x 의 팔라딘 쿨러 선택하셨다면 P1000이나 L600 아니면 H8 이 정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짰을 때 경제사의 11400F와 비슷한 게임의 선을 가진 5600X를 3070이나 3070TI에 조합했을 때는 대략 170만에서 18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아, 프레시드에서 게임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고요. 적당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이런 것도 잘 돌아갑니다. 돈을 조금 더 쓰셔서 3070ti 이거는 2080ti 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요거와 5800x 아까 5600x 보다 코어가 두개더 붙은 요거에다가 순행 가고 그리고 델타 메모리 사용한다 치면 대략 195만원 높품 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은 5600x 보다 좀더 영상 편집 잘 되고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조금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도 한 1, 2% 정도는 증가합니다 최소 프레임은 한 3, 4% 정도 더 증가하고요 그리고 70보다 70Ti가 기본적으로 게임 성능도 한 7, 에서 8% 더 높기 때문에 그냥 한 20만원 투자해서 CPU랑 글카 성능을 약간씩 더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 견적이에요 자 그렇게 짜고 여러분한테 170만 원, 200만 원대 MD 견적 설명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인텔 견적보다는 솔직히 비슷한 성능이 약간 더 쌉니다. 1600K에 3 0 7 0 t i 이렇게 가면은 뭐 193만 원어 있잖아요. 어,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 가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음, 보드 같은 경우나 그 제가 이게 쿨러,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 거의 비슷한 등급에 맞춰줘서 그런데 5800X는 실제로는 보드를 조금 더 낮은 거 써도 커버됩니다. B450 같은 거 써도 성능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짰을 때는 이게 한 8만원 정도 싸게 살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케이스랑 보드하고 메모리하고 다 비싼 거 집어넣어서 수냉 쿨러까지. 그래서 이게 좀 높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가성비는 5800X가 약간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600X로 가면 1600K보다는 게임이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성비적으로 떨어지는 폭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많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이셋 중에서 성준이못쓸것 뭐 같은데요. 하면은 일단 5800X는 조금 애매하니까 5600X 쓰거나 1200K를 6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견적 설명 추가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텔에서 고급 PC를 한번 볼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QCD 모니터에서 최고의 게임의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원컴 방송하는데도 적합하고, 렌더링, 인코딩, 여러분 영상 편지나 음악 편집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들어가는, 그런 진짜 다용도로, 어디든 팔방 미인으로 쓸수 있는 P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PU는 12700K나 k f 쓸 겁니다. 여러분이 키싱크 기능쓸 때만 12700K를 선택하시고요.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면 1 2 7 0 0 k f 쓰시면 됩니다. 그 위에 12900이나 12900K도 있는데요. 이 놈들은 예산이 평균적으로 한, 40만도 정더 들어가요. 뭐 쿨러 값이나 아니면은 이제 CPU 가격에. 그래서 마이스 700K 보다는 가성비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조금 더 렌더링 인코딩 성능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만 2, 3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프레임도 미미하게 올라가긴 합니다. 한 2, 3% 정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디쿨 어셀 3 마이스 700K나 KF입니다. 제발 좀 이거 i9에 이놈들 넣지 말고요. i9는 그냥 공랭 쿨러 쓰지 마십시오 순행 쓰시고요. 이거는 이제 1만 700KF K용으로 어젠3나 녹터 D15가면 될것 같고요. 좀더 고성능 쿨러로 원하신다면 1만 900K든 1만 700K든 1만 900노멀이든 이 크라켄 X73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X73이 3열 일체형 순행 라디 엄청 두꺼운 애들 빼고는 이게 제일 좋다고 봐요. 소음 대비 성능 밸런스가 정말 좋고 분량률도 낮고 AS 제일 길고 가격도 저 정도면 그냥 살만한 합리적인 가격이라 봐요 이걸로 선택하시고 혹시나 화이트 클러좀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커서 H510i나 아니면 X73중에 ARGB 제품 있습니다 가격이 좀더 비싸요 그거 쓰시면 화이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트윈적 요소가 추가되겠죠 그리고 CPU i7 쓰든 i9 쓰든 여러분한테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D4 가든지 D5 가든지 두개선택했어요 D4랑 D5랑 뭐가 좋은데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작업용도로는 D4랑 D5랑 진짜 차이가 없어요 1%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낍니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게임 연구로 봤을 때는 서로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는 D5가 최소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이 거의 4% 정도 좋기 때문에 돈좀 있다면 D5 가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D5는 앞으로 더 높은 클럭의 메모리가 꾸준히 쏟아질 거기 때문에 미래를 보거나 13세대 업그레이드 생각하신다면 이 D5 보드 쪽으로 가시는게 약간 유리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D4로 간다 그럴 때는 Z690 TUF p 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좀 고급 보드 쓰고 싶다 사운드 4000 시리즈 ALC 4000 시리즈 좋은 거 빵빵한 거그리 보드 디자인도 훨씬 이쁘고 전체적으로 확장성도 더 좋고 고급 보드 쓰고 싶다고 하면 이 D4 보드에서 가장 좋은 스틱스 Z690A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D5 쓰고 싶고 적당히 가성비 좋은 보드 쓰고 싶다 하시면 Tomahawk Wi-Fi D4 적면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찍힌 게 D5에요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D5 에좀 고급 보드 추천 받고 싶은데 하신 분은 Maximus Z690 Hero로 쓰시면 됩니다 요 밑에 뭐 E도 있는데 스틱스 E 그것도 이제 충분히 고급이긴 한데 사실 가격차이가 히어로 하고 생각보다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히어로 쓰면 아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해요 저는 뭐 어쨌든 이쪽의 가능성과 가성비는 이제 D5 가능성과 가성비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D4 보드 선택하셨다면 메모리를 킹그르 익스퍼트 메모리 가지고 가서 수동 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G스킬 플레이어 X 가서 수동 업 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 나는 오버 안 하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16기가 메모리 두개 쓰시면 될 거고요. 어, D5 2번 선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이닉스 4800이 메모리 쓰시면 오버도 어느 정도 먹히고 어, 가성비도 좋습니다. 오버 안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4800리 쓰시거나 아니면은 XMP로 6400 넣고 쓰시면 은 완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메모리 가격이 6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가성비 없는 선택이야. 이미 히어로 보드 썼으니까, 뭐 나는 가성비 신경 안 쓰고 좋은 메모리 쓰겠다 하신 분들이나 선택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는 공통적이겠죠? 여러분이 200만원 중반 정도 견적을 보신다면, 3공7 0 블랙 에디션 쓰시거나, 3070ti 터프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300만원 중반 견적을 보신다면, 3080 벤투스 12기가, 아니면은 기가바이트 3080 비전 옷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천 제품을 골라주면 안 돼요 하면, 터보제, 터프, 슈프림 정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얘네들 넣으면 이제 350만원대가 아니라 370만원대 이렇게 될까요 걔네들 가격이 좀 비싸요. 혹시나 게임을 하지 않고 순수 작업문도 쓰는데, 성조님, 그래픽카드 좀 밑에 거추천해주시는 분은, 2060 쓰시면 될 겁니다. 3모니터 지원하고, 고해상도도 지원되고요. 어, 모니터 뭐, 한, 한 개, 1회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 듀얼 모니터 정도나, 그러면 그냥 내장 그래픽 K 버전 사서 쓰셔도 상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카 전혀 안 타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사실 내장 그래픽은 영상 편집할 때좀 불편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 포토샵 이런 거할 때나 내장 그래픽을 쓸수 있는 거지 솔직히 이 그래픽 카드 가속 기능 쓰는 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적어도 2060 정도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작업 용도 쓴다 치더라도 SSJ 대통에는 하이닉스 P31 여전히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가성비 있고 고성능 모델 쓰고 싶으면 PN9에 원 쓰시고요 그리고 진짜 돈좀 있는데 안 힘들고 고성능 모델 쓰고 싶으면 980프로 쓰시면 됩니다 980 그냥 노멀은 디앤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시스템 메모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게임프임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이 더티 상태에서 속도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980 노멀은 추천 안합니다 제품 좀980 노멀 그만 넣어요 근데 추천 안해 그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3979이나 상구 상구치고 7 9 t i 쓰셨다면 마니크리스트 750W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상구 8 0 넣으셨다고 했을 때는 델타 850W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2 0 6 0 쓰고 자금 능도 쓴다 그러면 은 그냥 마니크리스트750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8080Ti 조금 저소 한번 쓰고 싶은 분들은 시선이 GX 1000W나 마니크리스투1050 골드 제품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고급진 케이스 좀 쓰시다 밑에 건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 3000m이나 dlx21부터 선택하시게 좋을 것 같고요 어, 3000m은 led 연동은 안되지만 팬 소음이 좀 적고 마감이 약간 더 좋은 케이스고요 dlx21은 어디 뭐 하나 빠지는거 없는 가슴비 모델입니다 지지대 제공에 순회 호환선 좋고 팬, 기본 펜팬 성능도 괜찮은 편이고 LED 온오프 기능에 LED 연동 뭐 그런 게다 되고 간판 두께도 충분히 두껍고 디자인도 모나지 어, 않은 그런 모델 이두 중에 선택하면 가성비 선택이 될 거고요 혹시나 진짜 고급 모델로 뭔가 하나 특징을 잡고 싶으면 저소음 모델은 이피카어트 사일런트 베이스 어 그래서 마감도 좋아요 이거 쓰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거 저소음 쓰려면 은 11700에 D15 놓고 셀란트 베이스 8 0 2에 상단에 펜두개 추가해서 그렇게 쓰시면 저 소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12,900이나 12,900k 넣을 거면 이 케이스 선택해서 저 소음 못 짜요. 어차피 순행 달아야 되니까. 아 물론 순행 달아도 이 소음 이 케이스가 그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잡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중간 소음 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행 달고 뭐 i9 이런 거 간다고 치면은 이 PPS나 GT501 아니면은 디파인 XL 이 정도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시면 확실히 간판은 두껍고 마감도 좋고 순회 화상도 좋고 소음도 조금씩 다 잡아주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비싸요 대충 10만원 중반부터 20만원 중반 30만원 중반까지 있죠 자 견적을 한번 평가를 하자면 12700K의 공랭 3070원 짰을 때는 약 2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립금이 포함하면 245만 정도 될 거고요. 12700K의 뛰어난 게임 성능, 멀티 성능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쓸만한 PC가 됩니다. 그리고 f 시 d 환경에서는 어떤 게임도 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요. QHD에서도 중업, 상업 게이밍이 충분히 가능한 고급 PC입니다. 튜닝 메모리 써서 최소 프레임 박어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12700K 3080, 그리고 튜닝 메모리 수냉 쿨러로 짠 혹은 공랭 대장으로 짠다면 3 0 0만에서 31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이 앞에 견적보다 게임 프레임이 20% 정도 잘 나오고요 뭐 나머지는 대동소위합니다 거의 모든 용도에서 적합한 그런 PC가 되겠죠 그 옆에 12900K의 3980수냉 쿨러 넣은 견적은요 35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2900K가 아닌 노멀 버전의 3980에 x 6 3 짜면 한 330만 정도 나와요 그렇게 견적 짰을 때는 현재는 가장 좋은 작업용 CPU입니다 렌더링 인코딩에 최적화되어 있고 원컴 방송에도 아주 좋을 뿐더러 그외 모든 용도에서도 11700보다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게임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부터는 QHD 상업 게임도 충분하고 4K 60프레임 중업 게임도 가능한 그런 진짜 최고사양의 PC입니다 요 위에는 이제 돈을 더 줘도 차이상 성능 증가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쯤에서 여러분이 게이밍 PC, 작업용 PC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는 뭔데요? 그 옆에 더 비싸보이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는 이제 AMD 쪽에 최고 성능 게이밍 PC와 그 인텔의 노답 가격의 PC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AMD 쪽도 12900K를 이기는 게이밍 PC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5800X3D죠 저번 달에 나온 어, cpu 인데요 현실점에 자주 품절이 나긴 하는데 일단 가격 자체는 11900k 랑 얼마 차이가 안나요 11900k 보다 한한 10만원 쌉니다 10만원 싼데 이거 1,2주 안에 한번더 500개의 수량이 재입고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제 영상 올라가고 구매하려고 확인해 보시면 다음주 다다음주쯤에나 물건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짤 수가 있거든요 5900X랑 5950은요 음 지금 시점에 사긴 좀 그래요 그거 살 바에는 그냥 12900K나 12900 노멀 쓰십시오 하여튼 5800X 3D 선택하시고 얘는 공랜 대장급 써야 됩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요 5800X보다는 2,3도 낮은데 그래도 예전에 높은 온도를 보여줘요 5900보다도 높은 온도 그래서 공랜 대장급 쓰시거나 권장은 X63 크라켄 쓰시는 걸 가장 권장 드립니다 자 그렇게 짜시고 보드는 좋은 거쓸 필요가 없어요. 저게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거든요. 게이밍 용도로 썼을 때는 i9의 절반 정도의 전력 소비량 보여주고 동등한 게임 프레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드는 B50 터프 플러스로도 완전 충분합니다. 좀 고급 쓰고 싶다면 게임의 로 진짜 충분해요. 하지만 그래도 더 고급 쓰고 싶다고 하신 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은 다크 그 히어로 쓰십시오. 어차피 이거 CPU 오버가 안 되는 CPU고, 메모리 오버면 되는 CPU이기 때문에, 이 3번 가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요, 팅그룹, 네, t c r e a CL14 e 스 p e r t OC 메모리 쓰셔도 괜찮았고, 수도 오버할 때는, 여러분이 오버를 수동으로 안 하고, XMP로 편하게 넣어 쓰셔도, 솔직히, 성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얘는 캐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메모리를 고급으로 안 쓰셔도 충분히 좋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2번, 3번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팅그룹, 티퍼스, 3700, CL18 쓰든지 G스킷, 3700, CL18 쓰든지 이 중에 쓰시면 좀가성비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70, 뭐 3070Ti 아까 추천했던 거 그대로 추천드리고요 3080이나 308012가 3080Ti까지 다 성적 없이 잘 쓰는 CPU입니다 어느 글칸 쓰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글칸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SSD는 여전히 P31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PN9A1 나머지는 뭐아가 설명하고 대동소이한게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델타 8억은 나눠는데 음, 그냥 저렴하게 마니크래스2 8억은 풀 모듈러 쓰셔도 됩니다 시선이 GX1000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마니크래스2 1050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5803D는 전력 소비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피카엣트 802, PS, 뭐 GT501, 그리고 메시파이 S2 뭐, 이런거 써도 되고 디파인 7XL 써도 되고 그리고 아까 요 앞에 보면 은 DLX1 요런거 쓰셔도 됩니다 어느거 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고요 어, 그렇게 했을 때, 5800X3D에 3070Ti, 트윈램, B550 보드, x 6 3 쿨러 가면, 대략 한2 7 5만 정도 견적이 나오고, 게임 성능만큼, 12900K를 넘을 설 정도로, 뛰어난 게임 PC가 됩니다. 어, 프레임 방어가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요거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5800X3D 선택했을 때는, 3070Ti 보다는, 3080 정도, 3080 10기가, 12기가 정도, 좀더 높으셔서, 확실히 최고급 게임 PC 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쟁사의 12900KS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의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실구매가가 싸요 한 4, 50만원 아낄 수 있어요 쿨러, 보드, CPU 가격이 다 싸기 때문에 요거러다가 파워도 조금 더싼 것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의 동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렇게 짜시면은 대충 360만원 견적 정도 나옵니다 3 0 8 0 t 라 선택하면 400만원? 조금 안되는390 정도 견적이 나올거예요 저는 5800X3D를 개인적으로 하나 사서 쓰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최소 프레임이 그냥 5800X나 5900 혹은 11700K보다 훨씬 부드러운게 느껴집니다 체감 분명히 되시니까 물론 뭐 이미 1 1 7 0 0 사신 분들한테 추천드린건 아니고 5600이나 5800X 쓰시는 분들은 한번 넘어갈 만한 AMD 그 라이젠의 마지막 축복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DDR4를 쓰는 그 다음은 로또가 되면 살 생각이 조금 있는 미친 가성비 신경쓰지 않는 최고급 PC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재미 삼아보세요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1900KS입니다 현재 최고의 CPU 게임 성능 작업성능 가장 최고의 CPU입니다 다만 이거 잘안 팔려요 왜안 팔리냐면 9900K랑 클럭 차이 빼고는 없거든 실제로 게이밍 프레임도 뭐 2% 3%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거를 굳이 갈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100만원 넘는 CPU입니다 성능 킹 가격 킹 쿨러는 이 CPU 쓰면 은선택 여지가 없어요 일단 3열 최고급 제품 써야 돼요 뭐 Z73 쓰든 X73 쓰든 아니면 은 H510i 쓰든 한그정도급 돼야 커버가 됩니다 밑에 어죽 자는 3년을 사용도 못해요 가성비 3년 이런거 갖다 놓으면 성능 떨어져요 가능하면 커스 쓰는게 좋긴 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익스트림 골라 놓긴 했는데 실제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그냥 히어로 보드 쓰십시오 이 익스트림이 좋다고 하나 여러분 보통 안 쓰는 기능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히어로 정도면 해도 충분해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팀그룹 6400이 메모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더고클럭 메모리도 있긴 한데 걔는 XMP 안 먹힐 경우 종종 있어가지고 이거 쓰시고요 3 0 5 5 t i 도 가격이 많이 안저아돼서 지금 한 280, 300 정도 살수 있죠 취향에 맞는 3 0 5 5 t i 쓰시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은 4080이 한 6개월 뒤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거 쓰시는거 가성비는 없습니다 로또 됐을 때돈안 아까우니까 그냥 지른다 생각하고 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추천 안해 암만 좋은 거 생각해도 8 0 t 정도에서 멈추는 시게 좋을 것 같아요 고수면 4000시즌 나오는데 아 물론 고실라기엔좀 멀긴 합니다 6개월 뒤니까 아, 그리고 SSD는 980 Pro 2TB 두개 정도 바겠습니다 하나는 OS용으로 쓰고 하나는 게임용도쓸것 같아요 아우 완전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SSD 가격만 1 0 0만 정도 갑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플래티넘 제품을 나왔습니다 물론 플래티넘 위등급도 있긴 한데 골드위도 별 차이 없는데 플랩이 있다요 진짜 차이 없으니까 그냥 플래티넘 정도 에서 어, 스톱할 것 같아요 케이스는 제가 지금 두 개나 쓰고 있는 토크 케이스 나왔는데요 4 0만짜리거든요 CNC 정밀 가공했는데다가 풀 알루미늄이에요 가벼운데다가 튼튼하고 이쁩니다 자, 이거 넣어서 짜면은 한 800만원 견적 나옵니다 진짜 로또 될때나 살만한 견적이지 하, 일반인이 본적하기 어려운 견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견적으로 두번 정도 주문 받은 적 있긴 한데 <웃음> 솔직히 난 진짜 추천 은안 해요. 여러분 보통은 요 a m d 나 아니면 인텔 요 견적 정도에서 멈춰야 게임 용도로 어, 그리 큰 선에 안 보고 즐길 수 있을까 생각해요. 최고 성능으로. 자, 오늘 견적 여러분한테 또 4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다양하게 보여 드렸고요. 저번 따라고는 크게 단점은 없었죠. 그 카나 뭐램 일부가 바뀌긴 했는데 보드 같은 거 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 견적 뭐 도움이 되실지잘 모르겠어요. 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자주 하는 질문 하나만 답변하고 갈게요. 성균님 지금 PC 사기 좋은 시기인가요? 음, 6개월 안에 무조건 사야 된다면 좋은 시기입니다. 왜? 비수기라서 지금 CPU 가격이 좀 싸요. 글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안정화된 시점이고요. 다만 어 당장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은 사실 6개월에서 8개월 뒤면은 신제품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겁니다 CPU든 그래픽카드든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시다면은 사실 6개월 8개월 뒤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200만원 견적, 300만원 견적 짜신 분 얘기지 100만원짜리 견적 짜면서 뭐 존버하면 더 좋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여러분이 뭐 지금 3060이나 2060 보고 있다 쳐봐 그러면 걔네 후속 기종은 1년 넘게 걸려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나오는 거는 4080이나 4090이지 뭐 4060, 4060 Ti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늦게 나와요 원래 황 회장이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하이라인 내놓지 않거든요 근데 뭐 신규 cpu 도아시 c i 뭐 인텔 같은 게 K 버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i3, i5 내놓죠 AMD 꺼 같은 경우에는 좀 뭐지 하이라인 또 CPU가 일찍 나올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때 막상 살려고 보면 가격이 좀 비쌀걸요 그래서 뭐 100만원 150만원 견적이면 그냥 지금 사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뭔 아, 6개월 더 존버 타면은 좀더 싸지 않을까요 뭐 5만원 정도 더 쌀걸요 그냥 지금 사시죠 100만원 150만원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이 사기 좋은 시기에요 200만원 이상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5월 월경인자 마음이 드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